파스완이 지연되게 하려면 바이오스에서 네. SAT 옵션에 핫 플러그 이거를 이네이블 시켜 주셔야 됩니다. 네. 별도의 레이드 카드가 장착된건다 이네이블돼서 나옵니다. 요 부분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